아이, 더워 선풍기 틀고 자야겠다 아휴, 시원하네 어우 음? 뭐야? 아이, 더워 아이 선풍기 방금 틀었었는데 왜 꺼진 거야? 여보 여보! 안 돼! 새끼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 거몰로 응? 음. 음? 그게 무슨 소리야? 다 그거 다 거짓말이고! 미신이야, 미신! 한국 미신! 속편한 소리하고 앉아있네! 음. 선풍기 틀고 자면 죽는다고! 다시 죽고 싶어! 엄마는 미신을 너무 잘 믿어요. 리아야, 네 사이즈에 맞을진 모르겠지만 여기. 뭘? 이거 맞은 옷이야? 이야. 리아가 여자애한테 신발을 봤더니 정말 놀라운 걸. <웃음> 넌, 넌잘해줘 아, 왜, 왜 그래 늑대야. 이렇게 못생긴 김이아도 여자한테 성분을 받을 때 여자로 태어 거야. 야, 지짜 부럽냐? 부러워? 야야, 왜 이렇게 기분이 좋아 보여? 아유, 엄마, 이거좀 보세요. 오늘 옆반 여자애가 저한테 선물을 줬어요. 아마 결혼까지하게될것 같아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엄마도 기분 좋으시죠? 엄청 예쁘게 생겼다고요. 난 역시 인기 스타. 야. <웃음> yeah. 너에게 엄마가 꼭 해줄 말이 있어 엄마로서 뭔데요? 여자친구나 남자친구가 신발을 이성에게 선물을 해주면 그건 곧 좋아하는 마음이 식거나널 싫어하게 될 거야 신발 선물은 그래서 좋아하는 사람한테 해주면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 뭐 어? 너한테 선물해준 그 여자애는 널 좋아했을지도 모르지만 이제 선물을 줬으니 리아 너 따위는 믿고 다른 남자애를 좋아하게 됐다는 거지 물론 너도 그 신발 신고 그 여자랑 차례도 너가 도망가는 거구 아악! 우리 아들 어떡해! 하 너무 불쌍하다 우리 아들 어, 아니야! 아니라고! 왜, 왜, 왜. 아들, 무슨, 네가 어? 연애를 해. 그냥, 아들, 너는, 와꾸가안 되니까, 공부나 해. 알았지? 으 엄마 띠와! 정말, 우리 아들은, 귀엽다니까? 아, 나 같은, 그 자리에서 신배 거절했을 텐데. 어려서 그런지 덥석 신발을 받아버리네 아, 에 펜은 왜네거 쓰면 되잖아 학교에서 어떤 애가 내 펜도 훔쳐가고 내 슬리퍼도 훔쳐갔단 말이야 돌아오는 길에 새 슬리퍼 샀으니까 여기다 이듬적가려고 하는데 펜도 어 도둑질 당해서 없어 그러니까 좀 달라고 응? 알았어 진짜 조게조끼 말하면 안 되나? 빨간색밖에 없네 무한을 훔쳐가진 않겠지? 어, 어, 여너 지금 뭐한 거야? 어, 엄마, 갑자기 왜 그래요? 너, 너, 너, 너, 너, 너 지금 신발에. 내 슬리퍼! <웃음> 이걸로 안심이야. 태워버리면 괜찮겠지? 요리야, 너 진짜 너 제정신이야? 어? 빨간색으로 사람 이름을 쓰면 그 사람은 죽는다고. 네? 아, 무슨? 진짜라니까 아무튼 이름은 검은색으로 써 빨간색으로 쓰면 진짜 죽어 어? 그럼 이 세상에 제가 죽일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지금 당장 어? 오빠 이름을 빨간색 이름으로 쓰면 줄게요 어, 저주받아서 금방 시들시들 하다가 죽는다니까 어, 더 이상 엄마 말에 토달지만 엄마 말이 다 맞아 <웃음> <웃음> 빨간 펜으로 이름 쓰면 죽는다고 <웃음> 요리로 이름 써야지 <웃음> 야 하지 마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진짜 배꼬리야. 웃음> <웃음> 맞다! 내일 음악 시험인데? 한 번만 연습하고 자야 겠다! t 야 e r e w o m 아이, 엄마! 아이, 대체 왜쟤 리코더를! 어? 밤에 리코더 불면 뱀 나와 아니 그런 게 진짜 나올 리가 없잖아 아이, 엄마는 진짜 이상한 미신만 믿고 말이야 아이, 그럼 이제 음악 시험은 어떡하지? 오, 바람을 불어서 연습해야겠다 으! 으! 으! 어? 어 매트 왜요! 리코더를 이제 안 불었어요! 이미 부서졌잖아요! 리아야 너 지금 휘파람 불었니? 아, 그런데요? 으아! 으아! 음, 음, 음. 밤에 휘파람 불고 그러면 재수가 없어 리코더와 마찬가지로 뱀임이 나올지도 모르고 음. 이게 아들 다널 위해서야 <웃음> <웃음> 어 여보 나 왔어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어, 게 늦게 왔어요 그리고 대체 뭘사온거예요 바로 치킨 사왔지 우리 가족도 같이 먹으려고 내가 사왔어 리아는 어디있어? 아니 우리 리아 왜이렇게 피곤해보여? 그게... 이게... 리아가 밤에 휘파람이랑 리코더를 불더라고요 햄내면 어쩌려고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잠깐 못불게 해놨더니 애가 기가 죽어서 저래요 음, 그랬죠? 음, 우리 어머는참 귀엽다니까 그런 미신도믿 있고 말이야 음, 일단 아빠가 치킨 사왔으니까 다같이 먹자 음, 닭다리부터 먹어야지 닭다리. 냠냠냠냠냠 나도 닭다리 냠냠냠냠 그럼 엄마는 뭐가지부터 먹어야지 음. 어? 얼이왜목 어. 먹어요? 목이 제일 살이 없잖아요. 아들 딸잘들어자 들었지? 엄마가 왜 이렇게 노래를 잘 하겠어? 오이오목 덕분이지 오목오 노래 잘 부르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오목을 많이 먹으면 노으가잘불러오단다오거짓오 진짜야, 진짜라고. 어... 아, 그쵸, 여보? <웃음> 얘들아 대충 맞잔 거 쳐줘. 옛날엔 그런 거다 믿었단다. 아, 여 정말 여보까지 왜 그래요? 진짜라고요. 자, 잘 봐. 아벨 음. 마리. 아, 음. 어, 진짜인 것 같네. 음. 진짜인 것 같네. 그럼 나도 한번 치킨을 먹어볼까. 음 어디부터 먹지? 음 이게 좋겠다. 음 군침이 도네. 먹어볼까? 어? 당장 그손 내려놔! 어? 응? 어, 왜 그래요? 이 당신 지금 치킨팡 날개부터 든 거야? 물론 나는 날개를 좋아하니까 날개 부분이 참 맛있잖아! 음 먹어봐야지! 음. 음, 음, 음, 음, 맛있어! 날 두고 바람 풀려고 그러는 거죠? 응? 야. 닭날개를 먹었잖아요! 어? 닭날개? 설마 여보 그 한국 미신을 이렇게까지 믿고 있는 거야? <웃음> 그 대체 뭔데요? 아빠가 닭날개를 먹었어 예로부터 닭날개를 먹으면 바람이 났다고 한다고 여보 내가 바람을 왜 펴? 그래? 그럼 토해. 어, 여보, 뭐? 여보. 토하라고. 당나귀 먹었으니까 토해. 뭐뭐뭐뭐 뭐, 뭐, 뭐, 뭐라고? 아니, 치킨에 먹게 왜 억지로 토를 해? 당장 토하지 않으면 토해내게 만들겠어. 여여여여 <웃음> <웃음> 여보 진짜 뒤질 쪽 진정의 당나귀를 그냥 조금만 먹었을 뿐이라고. 어... 경장 좋아라. 아! 아, 여보, 이제 그 학군 미신 좀 그만 믿으면 안 돼. 다 우리 가족들을 지키기 위함이라고요. 내만 모르겠어요. 알지, 알지. 그런데 다 그런 건말 그대로 미신이라고. 가짜야, 가짜. 정말 모르겠어 어휴. 여보야말로 이제 인정해요 그런 건 미신이 아니라 진실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휴 나 잘게 나도 잘 거예요 잘자요 여보 대지 <웃음> 그래 그래 이건 분명히 좋은 신호예요 재물복 돈이 굴러 들어오는 테란콜이라고요. 음... 아 맞다 아침 준비해야 되는데 계란 좀 사러 마트 좀 갔다 올게요. 음, 음, 그래 정말 <웃음> <웃음> 못 말린다니까. 저기요 이거 계산이요. 아, 아, 콜 아, 아, 행사 상품이네요. 무료 뽑기 이래를 할수 있어 합니다. 무료 뽑기 1등하면은 아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이 공짜입니다. 오, 무료 뽑기? 아 그럼 한번 해볼까? 음, 어, 이 흰색이 좋겠어요 이거요. <목소리> 어, 축하드립니다! 1등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 당첨이에요. 네? 음... <웃음> 여보. 음, 뭐, 뭐, 왜 그래? 가봐, <웃음> 내 말이 맞죠? 응? 내가 오늘 밤에 돼지 꿈을 꾼다게 제주도 2박 3일 여행권이 생겼다고요. 역시 미신이 아니야. 진짜라고 진짜. 그래? 역시 내 말이 맞았어 미신 따이 아니잖아요 여보 진짜 내 말이 다 맞아 아, 진짜 와, 얘들아 제주도 가자 정말 한국 미신이 란게 있단 말이야 그러면 너 오빠를 빨간 펜으로 이하고 있어서 내가 외동딸이 되는 거야 뿅 구독 뿅 좋아요 띵 안녕